사창가에서 일하며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여성들. 내가 또 와. 오케이. 그중 미송은 거액의 빚까지 있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만에 팁좀 받았나 보지 마담이면 막 말해도 되는 거야? 억울하면 돈 갚아. 빚다 까면 네 똥꾸녕이라도 핥아줄 테니까. 여러모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집에서 그녀를 반기는 건 전직 건달 출신이자 백수 남친인 건이 뿐입니다. 퇴근 후 그녀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고된 하루의 흔적을 씻어내는 것. 내가 집안에 냄새 풍기지 말랬지. 잠깐만 기다려. 살뜰히 자신을 챙기는 건이이지만 미송은 그가 못마땅하기만 한데. 이딴구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나 알아봐라. 어?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구는이 친구는 이이 와중에 남성이본능이 꿈틀 때는 건희에게 미송은 는 <웃음> 쉬자! 난뭐뭐 뭐, 어? 너한테 남자도 아니야? 그렇게 땡기면 가서 돈 주고 하든가 안 말려. 어? 자존심 상한 채 밖으로 나온 거이는 내장의 만원. 좌판는 시작하다 고등학생들에게 시비가 걸리고. 야야야. 근데 기존만 새끼들이. 여기? 아! 아나 이거. 아! 화를 주체 못한 결과는 겨우 잠든 미송을 파출소로 불러낼 뿐입니다. 모자랐다고 삼박지자고다 있는데. 돈 번다고 지랄 병사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는 게 일이지만 미송은 건희를 보며 지옥 같은 하루를 매일 견뎌냅니다. 아, 아, 아, 아. 또 내일 나보러 올 거지? 아이고 당연하지. 아이고.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유달리 몸이 불편해진 미송. 손님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네 몸도 어지간히 좀 챙겨라. 미송아. 미송아 여기 짱기집이 하나 생겼는데 짬뽕이 기저가. 미유나 고우나 미송의 옆을 묵묵히 지키는 건이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 내가 오래 안에 너집하꼭싶신다 오늘도 집에 오자마자 아래를 씻어내는 미소 그런데 아! 하혈과 통증 때문에 급히 찾아간 병원에서 유산했음을 알게 되고 네가 딴 새끼들한테 술 따르고 미꾸냥 팔아도 아무 말안 했어 너 내일부터 은하수 나가지 마두번 다시 거기 나갔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 나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아침마다 미꾸냥 문대지게 씹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아직 돌아버리겠다고! 야! 야 하지마! 야! 미소! 하지 미송을 집에 데려다 준 건이는 지옥 같은 그곳에서 미송을 패내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같이 일했던 운철을 찾아갑니다. 이 새끼 왜 옛날 그대로네. 나일좀할수 없을까? 예? 눈딱 감고 바꿈만 하자. 미송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던 거니는 결국 해서는 안될 짓을 해.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미송 앞으로 작은 가게를 마련합니다. 한편 운철은 부패경찰인 민영사에게 뇌물을 건네 여러 불법적인 일을 무마시키곤 했는데 이번 일 또한 이렇게 무마하려 합니다. 야, 수중에 현금 없다고? 띵띵 골전 언제고? 민영사님 아니면 제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둘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녀는 운철의 옛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민영사의 노리개가된 여성입니다. 아 참, 둘이 가만할 텐데 어? 서로 인사나 나누지? 뭐요? 그저 서목해진 거야? 이 <웃음> 연놈의 군형이랑 하하하시게 <웃음> 뭐냐 이게 아주 작은 걸로 하나 빼이고 잘 가있어 건희는 가게를 오픈하기 전까지 숨기기 위해 취직을 했다며 둘러댑니다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너 은하수에서 빼줄게 이로 인해 건희를 대하는 미송의 태도 또한 달라지고 음. 민영사는 처음의 얘기와 다르게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한억 천만 준비해 봐. 좋지 않은 운철의 표정에 폭력까지 가하는 민영사. 까나무 빨씨 반세계 박. 여러 가지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운철에 비해 이송과 건희는 마치 부부와도 같은 새 아침을 맞이하고. 예. 잘 다녀와. 그렇게 가게로 간 건희를 맞이한 건. 맞냐? 이씨발 새끼가 이씨 아, 이 시발 나한테 왜 이러는데? 딱한 것만 더 하자. 그 새끼 죽여. 난 너하고 달라 이 개새끼야. 어허, 어, 어, 씨. 발너 마누라 하나 잘 뒀더라? 시팔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 시발 놈아! 너비성이 손가락 하나로 건드렸단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마누라 얼굴 계속 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야. 운철은 심지어 미송을 직접 찾아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내가 언제 너한테 사람 죽여서 돈 벌어오러 그랬냐? 번니를 <웃음> 원망하면서도 놓칠 순 없었던 미송은 도망가자 우리 빨리 일어나 그렇게 짐을 챙겨 달아나려 하는 그때 모든 상황을 미리 예상한 운철이 둘의 앞을 막아섭니다. 어디들 가시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위험에 놓인 미송 때문에 건희는 결국 <목소리> 작업 장소로 향하는 건이와 험한 일을 당할 위기에 놓인 미송. <목소리> 기지를 발휘해 웅철에게 도망치는 건이지만 미송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야! 내 내가 개 <웃음> 뒤늦게 이를 발견한 건이는 분노하고 <웃음> 운철의 조직원들을덮치기 시작합니다. 운철이 어디 있어? 어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 아! 내가 미소에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본인은 아! 아! 아! 부상 입은 채 미송이 있는 병원에 가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아는 거니는 이송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려 합니다. 나 갔다 올 때가 있는데 여기서 좀 기다려. 그렇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거니. 지금까지 영화 따라지 비열한 거리였습니다.